과 유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 도대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유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유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계유리냐 계율의 의에 대해서 장관, 중원분 여러분들이 스님 내가 다잘 아시는 얘기지만 말씀드릴까생각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이셨고 토굴에 계시다가도 오셨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일수신님이 선창을 하는 데 보니까 몇해 동안 안에 봐 놓으니까 그냥 까먹어 가지고 살려면 대중을 그대로 옳게 이끌지를 못하더라 그러는 말씀이야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야 대중이 따라하지 두마디 십마디뭐 꼬빼기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따라갈 재주가 있나말이야 그 전에 잘하던 사람도 어 한, 한동안 한안 하다가 볼것 같으면 그만 모두가 서투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 행동 통일하는 이 자세 통일을 위해서라도 습이 살림에 대한 얘기를 한 시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고 생각을 하고 모레 아침에는 어떤 스님들이 백장청교가 뭐냐, 백장청교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백장청교라고 하는 것을 곁들여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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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라고 해서 세계불교도 위해 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더니 방만한 마란 그 베란밭 같은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세계지도는 세계불교에 대한 그 분포도를 쭉 그려놨는데 색깔을 각각 달리해가지고 현재 불교가 왕성한 나라 소성불교국가 대성불교국가 또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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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당장 기분이 그냥 음, 뜰뜰해가지고그 사무 총장을 만내가지고서는 내가 한국 사람이다. 어? God, 이니까, 아, 봄마의 까오리 나는 까오리다 이니까네. 아꼭 그러시냐고. 한국신 어또 거기 또 과사장선 군사대 이곳이니까네. 아이고 그러시냐고. 태국 시인대 가운데 거리에 나댕기는 스님치고 이렇게 마박 훌륭 벗겨진 스님들은 거리에 잘안 나다녀요 젊은 시님들만 걸씩 하러 다니지 나이 많은 시님들는왕 이상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어디 나간다고 할것 같으면 아주 적어도 벤스 벤스 아니면 상대를 아예 좋은 벤스 타고 쭉 나가고 쭉 모셔 들어오고 큰시님네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렵습니다 좀처럼 거리에 발렛대 들고 나가는 법은 없으니까. 의뢰의 때가 될것 같으면 신도들이 고량 진미를 해다가 그냥 뜰팡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살살 무릎구름으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바치고 가지. 그거 뭐, 좀처럼 나가는 법 없습니다. 마아빠는 적어도 이 정도 벗겨진 말이지. 아, 그, 그래도 큰신님이 말이여. 또발렛대 그, 들고 걸씨 가려 던지고 그런 일잘웃거든 아, 런데 또, 하니, 아, 마이 까오리 내가 까오리 한국신입이다하니까 그냥 아이고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절을저를 했다구만 거기는 법납을 제일로 치기 때문에 한번 걸식을 하나 갔더니만 이것도 조금 얘기가 비끄러졌습니다만 자꾸 그저 집에 고향 청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끌려갔지 끌려갔더니만 늦게끼 노장 하나가 있다가 하우에니 판사스 안거가 매단거나 되십니까? 중대재가 얼마나, 범납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15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30년이 넘어서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 어? About 3 0한 30년 된게 된다. 이랬더니, 깍! 흐면 이놈이 막 갑자기 앞에 팍! 엎어지는 거라. 엎어져가지고 이마박을 땅에다 쿵쿵쿵쿵 찌면서, 어? 요아퍼스 당신이 첫자리 올시다 당신이 첫자리 올시다당신이 아직 제일, 제일 일하라던지 아 그래가지고 밀어붙여서 그냥 내가 제일 꼭대기 중대로한열대씩불려갔는데 고향청 갔는데 꼭대기 앉으시니 꼭대기 앉은 사람이 제목을 꺼내는 대로 대중이 다 연부를 따라하기 마련이거든이렇테면 나무 동방 해탈유 세계 그러면은 대중이 다 따라서 청정 미진 공덕장 이래가 쭉 대중이 연부를 하지 마련입니다 그거 딱끈다고하면또나하반냐바라밀다성경그랑또 따라서 또관자재무서쭉 따라 이렇게 연부를 몇 가지를 하든지 간에 그 제1좌가 끄는 대로 전 대중이 따라갑니다. 어 아, 내가 이거 할줄 알아야지 대국말 한마디를 할줄 알아야지 아 태국 연불을 뭐전혀 익히지를 않아 놓여 태국 연불 꺼낼 제주도 없고, 떠가 뭐 저것도 자꾸 뭐라고 왕왕 연불 하는데 나는 또안 하고 멍법처럼 가만 히 있을 수도 없고, 나는 내가 혼자 광명진연도부르고 그저 대번 누각따랑이도 하고 그저 내가 혼자 그저 어쨌지 나무 동방 해탈교도 하고 입은 자꾸 들먹거려야 되니까네 말이지. 이랬더라고 그러면 아 근데 첫 자리에 앉았으니까는 이거 말뭐 꺼낼 제주가 있나 요 큰일 났단말이요이 자노 십팔이 내 바로 다음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오더면 나이 한 서너 살이나 떨어질상 말상 뭐 비슷한데 눈이 약간 애꾸더구만 약간 애인데그 사람이 기분이 좀 안좋기라 은 외국 중에 꼭대기에 앉으시니 기분이 잘 안좋아가지고 어, 이래가 있더구만그 이후로는 뭐냐 하면 은제일자는 다른 사람 봉투지 두 배내지 세 배라요 봉투지가 두껍지가 고향 중에는 봉투지 고향이 제일이니까 말이지 <웃음> 그봉투지를다 갖다 고향으로 옮기는데 제1좌봉투지 다른 사람 봉투지에 100밭을 렸다고할것 같으면 제1좌한테는 200밭이나 적어도 300밭을 넣었습니다. 이러니까, 어 아, 그거 노치이 되시니 그 기분이좀안 좋단 말이야. 안 좋아하는 눈치가 그만 눈에 훤해 그렇기도 그렇고, 막, 어? 친데 대체 니막 겸사겸사다, 이 말이지. 옆구리를 쿡 쥐박으면서 쟤지? 니 분야 하고 바꿀래? 좋다고 아무 소리안 하고 바꾸더구만 에이구만 <웃음> 몸이 났어 그만 제이자에 앉아가지고 그래 몸에 안이 있는데 어쨌든 법납이 조금만 높다고 하면 그냥 막 카우, 싱겁신하고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중으로 됐다 하면 뭐 소강에 가는 일도 없기는 없지만 은 어릴 때 중돼가지고 한 30년 중돼서 대학 교수가 됐다 하고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삼자가 30명 40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쯤되면 또 젊은 여자들이 또 자꾸 댐빈단 말이에요 자꾸 젊은 여자들이 와 찔벅찔벅 하면서 살려달라고 자꾸 찔벅거리고 댐비면은 허허 그게 참할수 없네 그럼 나가볼까 어쩌까 그럼 나가볼까 직업은 자기가 대학교수니까 그만 할수 없이 이제 더하니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될 정도면은 그 일을 범하기 직전에 개를 바칩니다. 개를 탁같니 바치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 앞에 바로 대를 갖다 놓고 물을 뜯어놓고 바로 대가 이렇게 약간 오고다 하거든. 오근데다가 밑에 이렇게 탁 이렇게 저 분역이 난이저저 저 밑에 이렇게 톱으로 큰 키인 것 같은 에저 초가 있어요. 초 밑을 이렇게 끄어 가지고 이렇게. 가로질러져 있단 말이에요. 고것을 그 바로 때다를딱낀구면은 바로 에딱 씁니다. 바로 때 전두근이다. 낀구면은 그래야 이걸 삐딱하죠. 삐딱하게 쓰지요 바로 때가 오고 다니까. 거기다 불을 켜놓으면은 물이 또또 바로 때 물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지 눈물 대신에 촛물 떨어지게 해가지고 막속하이 가게 되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웁니다. 이제 이 표시래. 그게. 그바르떼다 이런 문물 톡더큰붉은 초를 밤새도록 떨어뜨리면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또 평생 지가 중로로 다면서애웠던거 중로로 하면서 배웠던 걸 부처님한테 밤을 세워가지고 읽어요 내일 아침은 제가 흰옷을 입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니까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나가더라도 어쨌든지간에 불자가 돼서 외호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다. 그런 소원들을 세우는 거예 새벽에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그저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대가리를 콕콕 집어가면서대가리다 물을 턱쳐 뿌려주면서 나가더라도 말이다. 어? 네가 산보의 은혜를 잊어서는안 된단 말이다. 어? 이래가지고 이제 잔소리로 갑갑갑갑 알겠습니다. 한 시간 후에 볼것 같으면 양복으로 더 갈아입고 근사하맥 넥타이 메고 있으면 자동차가 와가지고 마누라 자동차가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결혼식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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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진짜로 가면 학생들은 신입 내 학생이지 그러니까 책상 위에다 다리 뜨 걸쳐 얹고 앉아가지고 다음 배 벗고 벗고 푸면서 어이 더마마 대강대강 하고만 넘어가지 얘기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소이를 갔으면 대중 고양을 내야 될거아니요 대중 고양 또 어떤 님이또 신고 운님의 님이 하는 거 그거 한다. 얘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내야지요. 내야 되는데, 제가 복권을 하나 사놨는데, 요것만 당첨되면 대이거에꼭 내겠습니다. 그막 그런 정도로 그 승속이, 속복 입은가 하고, 그참 승복을 입은가 하고가 그렇게 차이가 있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그렇게 다르더라. 옛날에 어떤 큰 스님 내가, 어, 선을 인가를 했는데, 제자에게, 네가 알았다. 니가 깨쳤다. 하고 인가를 했더니만은, 자기 사형님이라가지고, 아이, 조실쌤, 뭐, 단단히 알아보고 인가를 하시오 어떻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냥, 그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인가를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인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아, 참 그렇네. 아, 그 내가 잘못, 잘못 알고 그 인가를, 내, 내, 너무 단순했다. 아, 아 오늘아, 니네 어제 뭐라 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 말이야. 아, 그거틀렸다 어제는 맞았다고 안 캐는 거 뭐, 조류심 뭐, 뭐 그런 게 어제는 맞았다고 날 인가 해놓고 오늘은 또 아니라고 취소하는 게. 아, 니나 자기, 자기 신아, 금일 비다. 어제는 오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이 말. 이라고 쫓았다 가듯이 태국 불교의 모든 승행 생활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냥 확 하늘 땅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아, 얘기가 자꾸 옆으로 삐끼려 나가다 보면 이건 뭐. 강이고 말고 뭐 별게 있습니까 심내 이렇게 많이 모여 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여기에 (5년) 만에 만나는 신도 있고 (7년) 만에 만나는 신도 있고 그 (10년) 만에 만나는 오래간만에 이런 기회에 도반도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아이고 조탁하고 웃고 막 악수하고 이게만내 가지고 연계동계 일하면 이, 뭐이는데이가 있는 게지. 뭐강이야 뭐, 뭐 방장성 강이만날 듣던 강의 아닙니까? 돈오 돈수 하락하는 강이고 말이지. 뭐, 육조단경도 뭐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고 뭐, 율강이도뭐 그렇고 그런 게지요, 뭐. <웃음> 에, 이제 이러는데, 아니, 뭐, 이제 다리 아프면 또 앉지, 뭐, 지대로 아, 앉다가 서다가 그럴랍니다. <웃음> 그런데, 제가 그 사무총장, 다 WFB 사무총장을 세계불교도 우위의 총장을 만나가지고 한국불교를 어째 과거에 있었던 불교라고 했느냐 그런 현지 없다 소리가 아니냐 하고 이제 항의를 했더니만서도 한국불교 대처성 불교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대처성 불교 아니냐고 그때 아니냐는 정화한 지뭐 얼마 안 되시니까 한국 불교 완전히 외색 불교가 돼가지고 전부 대처성 세상이었었으니까, 대처성 불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라. 에. 불교 학은 인정할란지 모르지만은, 불교에 대한 학문은 인정할란지 모르지만은, 불교의 승려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더라고. 그래서, 여보시오, 정신 좀 바짝 차리라고, 한국 불교 얼마나 달라진 줄 아느냐고, 31번산 주지 1600개 사찰 가운데 말이야, 대처성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신입내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신입내 숫자? 하고도한 2만 명은 넘지. 아이고, 그렇습니까? 신도들 숫자는 얼마입니까? 신도들 숫자? 한국, 신, 한국 신도가, 한국 국민이 3천만인데, 그때 1,500만은 우리 불교 신도지. 아이고, 그러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이놈이 고개를 짜오뚱, 짜오뚱 한참 하더니만, 적어, 적더이면서 가운데 남자 신도는 몇 명이고 여자 신도는 몇 명입니까? 또 이래 거기서는 신도를 인정하는 것이 반나시3기 5개를 받은 사람이라야만 신도를 인정을 합니다 3기 5개를 받아가지고 종단에 등록이 딱 돼야 돼요 신도회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 지금 3기만 있지 5개는 거의 전부 상태입니다 음. 거사림 해도 거사들이 오계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오계를 지키는 거사들이 몇이나 되느냐고, 어, 생각해보면 그 점점 이문의 의미입니다. 어? 거사림 법회 갖고 신랑 한잔 먹으러 간다니까는 그건 뭐, 뭐, 그건 무슨 거사야, 예? 예? 라고 할 것도 없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예? 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야단 안 치시겠지만은, 운헌 오신님, 그전에 운헌 오신님 말이에요. 더 중대는 날, 뭐, 좀, 늦게끼, 한좀 늦게 끼, 조금 늦게 끼니까한 스물여덟 살인가면 좀 늦게 준비했으니까떡한 저래와 3위계를 <웃음> 받았는데 삼개계 받고 나가지고 신랑 개사신님하고 아이고 개사신 수고하셨습니다 한장 살테니까 가시다그 <웃음> <웃음> 둘이가 가지고 한잔 실페 먹었다는 게나 거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얼관에 떡앉아가있으니까 노장님들이. 여보게, 자네 이쪽에 와서 앉게. 그러더라. 타겟 미이 쪽에 와서 앉으라. 이 말이지. 아, 여기 좋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웃음> 어간에 뚝, 버티고 앉아가지고, 아, 아 거기 앉는 거 아니네. 이쪽에 와서 앉게. 아, 여기 괜찮는데요. 여기 괜찮습니다. <웃음> 막기어이 버티고 앉으시니까그 음, 사람 막차 타고 왔고 마는 거라더라. <웃음> 막차 타는 능이라고 말이지. 한국 불교가 그런 현상인 것을 그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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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오개를 좁수게 하는 법회는 거의 없는 줄 압니다. 다 삼귀개만 좁수지 오개는 좁수지를안 해요. 삼귀라고 하는 것도 개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지금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가 양족하신 두 가지다. 다 구족하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귀의을양족적이다 그러므로서 다시는 정말 에게 귀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개가 됩니다 나는 부처님 법문에 귀하지 외도의 사설라는그 사사껍질 이간소리 그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신선도가 뭐 무슨 뭐 배꼽을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아랫배를 단전을 해가지고 실남대 도를 통한 그따오설이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청정한 성가 청정한 성가는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걸 갖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무역하게 사는 이 청정한 승가에 귀할지언정 외도의 삿된무리에게는 귀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삼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계를 접수해야 되거든요 오계라고 하는 것은 아나디바디웰라마니시카바담사마디아니 <목소리> 아디나타 나베라마니시카바담사마디아니 그쪽이 가면 이제 그 신도들이 항상 좁쓰는 소리래요 고향 청장을 많이 가고 보면 은그집 식구들이 반드시 3기 5개를 잡수기 전에는 신인네들이 고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3기 5개를 좁쓰는 신도에게만 고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이 반드시 신인네를 모셔다 놓고는 꼬라앉아서 삼배를 하고는 3기 5개를 좁습니다 3귀는 예. 땅사아난 가차이미 담망 사아난 가차이미 삼강사아난가차이 이것이 태국하고 범하고 스리랑카하고 다 같은데 말은 똑같은데 그 말하는 투가 조금 달라요 범하고 스리랑카하고 세론하고 스리랑카는 가니까 그러니까 말이 똥글똥글해서 그런지 어, 땅사아난 가차이미 담망 사아난 가차이미 좀 방정맞은 것 같아 말소리가 저도 태국 중들은 또 무슨 맹꽁이면 꼭 못동 쏘라롱 꽃정 아주 뭐 그냥 무슨 기게 허세를 떠는 것 같이도 그또 그래 하고 저기또 저래 보막 중들은 못동 살라롱꽃정 아주 그것도 아주 제법 또 점잖을 또또또뺏고그 각각 시기 다르지만은. 그 원음은 똑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산스크리트 원음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 나, 띠, 파, 띠, 왜라, 마, 니, 시, 가, 보다, 하냐. 아는 안 한다 소리고, 나, 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거, 파, 띠라는 것은 육체적인 거, 이걸 다 상해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남의 속도 상해하지 아니 하고, 남의 몸도 상해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남의 속을 상해하면 내 속이 싹을 일이 있기 때문에 남의 속을 새기지 않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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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나 디바 디웨라마니 시가바담사마디아니 신입내 고향 청장 할락하면그집 주인이 모대오시면 그날 중에 그걸꼭 애워야 돼요 애워 가지고 신입내한 합장하고 꾸라앉아 가지고 그걸 해야만 고향을 닿습니다. 그 신입내가 또 고향을 이제 그래서 받거든 연부한 마디 해주고 받거든. 받고 나면 신도들이 전부 그 무릎 꿇고 그 시, 식구들이 전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슨 노래를 아항방때뭐단따라난단따라 하는 노래 계속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뭐 대충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님네들도 부모가 계셨을 것이다. 신입네들도 가정이 있었을 것이다. 신입네들도 사랑하는 처자 권속, 형제자매가 다 있었을 것이다. 신인 네한테도 모든 재산이 있었을 것이다 아까워하는 물건이 다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 같은 모든 욕망을 일체중생에게 다 보시하옵고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걸 갖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아니하고 청정무욕하게 수도를 해가지고 일체중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수도를 하고 계시니 이런 신임한테 고향 안 올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고향을 올릴 겁니까 네. 우리는 생명을 외쳐서 신임 내를 의호할 것입니다 이런 노래나 그 노래 자체가 그 참고 아주 좋게 그 여겨지더군요 네. 그 신임 내 고향 다 잡수고 나면 은 마을집에 가서는 보통 바로고향을 하지 않고 상고향을 하거든 상을 쫙 차려주는데 막막 막 그냥 고기도 그냥 막 생선 고기도 막 이거만 한거 그냥 막통째로 그냥 막 갖다 놓고 와더라 그냥 뭐 하여간 뭐 찌짐이 볶음이막 그냥 막 이렇게 수북수북 담아 놔. 어 아이고 이놈은 또그할거 이거 어떻게 다 먹노 싶어 막 배가 터지라고 자꾸 먹는다 집에서 골 맛이니까 절에서 골하시니까막 시큰 먹자 그게 그게 아니고 나중에 먹다 숟가락을 딱 놓고 우리가 이제 연불 마지막 해주고 이제 딱 일어나면은. 식구들이 와르르 달라들어 가지고 제일 큰 스님 먹던 숟가락 가지고 그집 주인이 그 숟가락 가지고 먹고 그 다음 숟가락 가지고 마누라가 먹고 그 다음 스님들의 숟가락 아들이 전부 그 숟가락 들고 설랑 그냥 그 자리에서 밥을 먹어 지금 먹을 것까지 거기다 수북이채려 놓고 큰 시간에 잡숫고 나면 그찌그리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숟가락 가지고 다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참그참그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타이랜드의 불교나 버마스리랑카의 불교는 스님네를 갖다가 참 절대 이렇게 신봉하는 것만큼 그만큼 스님네가 죽노릇 하는 동안에는 아주 음하게 청정하게 죽노릇서안할래 안할 재주가 없습니다 거회스님이라고 있는데 거회스님이라고 그 양반 지금 태국중이 돼가지고 지금 버마가 있는데 성질이 조금 또 괴팍하기도 하기는 하지만 원래 전생이 거기 중인지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한국 중은 신치 않다고 하는 중이 그런 중이 하나 있는데 그중 처음 가지가고또 있으니까 까오리 까오리 자꾸 그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자꾸 까오리 까오리하고 옆구리를 쿡쿡 집하고 쌓고 와가지고 보랄도 실적실적 실적 만질라케 쌓고 자꾸 그래 자꾸 놀려서 하니까 네아한번두 번이지 자꾸 장난도 한번두 번이지 자꾸 우리 게 쌓인간 부해가 난단 말이에요 남중에 사람을 무시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 야 자식 개새끼 같은 자식이 사람을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욕을 한바탕 해버렸다는 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눈이 뺑그려져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는 아이고 중이 안할 소리를, 소리를 하네? 중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되게 놀래더라는 거라 그러더니만 막딱 돌아서 더니면서도휙 까버리더라 가버리더니만서도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소문이 싹 나가지고 막 그냥 거해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돌려버리는게 그냥 응. 말 한마디 욕 한마디 했다가 그냥 참회를 삼천배 이상으로 참회를 했다 만나는 사람마다도 무릎을 꿇고 말이지 제가 안할 죄를 지으니 용서하십시오 안할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십시오 진짜 바일제 참회를 갖다가 되게 했다 그래 그런 정도로 풍습이 다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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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요을 한다든가, 뭐 무슨 싸운다든가, 큰 소리 난다든가,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참으로 참 청정승단이다 싶은 생각이 이렇게 나더군요. 에이,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국 지도를 갖다가 꼭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는데 지금 고쳐졌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오면서도, 예, 인장 2만 명은 무신 2만 명, 그때 정화하고 나가지고 신랑 한국 비구성 총 합쳐봐야, 예? 비구, 비군이 합쳐봐야 뭐 870명 밖에 안 되는데, 무신놈이 2만 명은 무신 2만 명 싶고. 신도들 숫자 참, 진짜배기 말이지, 뭐, 천, 천만 신도니, 천오백만 신도니 했지만은, 진작 막, 무당, 화랭이, 막, 전쟁이 뭐, 뭐, 뭐 그다 빼고 나면, 진작 말이진짜배기 신도가 몇이 되겠노? 설사 진짜배기 신도라 하더라도, 진작, 변속관에다가 불공하면, 재수조탁하면, 변속관에 가서 불공 안할 신도가 몇이나 되겠노? 그 따지고 보면은, 올바른 신도가 참, 그야말로, 에? 그것도 몇백 명, 몇천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에, 하고, 한국 불교나 불교도 언제나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었는데 참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참그야 말로 이 법회 청중 이렇게 이자 예? 신인들이 이더운데말이지 모여가지고 이 딱딱한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 뭐 비록 시일이야 뭐막긴건 뭐 아닙니다만은 사흘 동안 참 용맹 경전을 하신다는 것은 아마 기쁘게 할 양이 없습니다.